하루 종일 <웃음>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alex and my sister emily so it's the day before our mom's birthday and we're super excited she's currently on a walk right now so we wanted to film an intro real quick so this past week we've been trying to plan out the perfect birthday surprise for our mom and while we were scrolling on tiktok we came across this super cute trend it's called the index card challenge i don't know if you guys have seen it or have heard of it so basically you have these two cards that you show to your friend or your family or like your, your significant, significant other <laughs> jinx <laughs> And they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cards and that basically determines what you're gonna do for the day So yeah, we were like, oh my god, this could be super fun for us to do with our yeah. mom Plus since we're spending the whole day with our mom tomorrow, we're gonna be speaking only Korean So this will basically be like a 24-hour speaking only Korean challenge as well So you guys can see how we kind of converse in Korean That's a little teaser for the Korean that will be speaking tomorrow <laughs> Just a quick background on us, if you're new here, we are half Korean and half Danish. Growing up in Denmark, it was our mom's biggest mission to make sure that we never forgot our Korean roots. So she took us to Korean school every Saturday. She would cook and teach us delicious Korean recipes. And she always made sure to speak to us in Korean, no matter what. Our mom also taught us how important learning languages are. She always told us how language learning is the key to connecting with the world. On a deeper level which is also why to this day we place so much importance in continuing to study and improve our languages especially korean because there's always so much to learn we do this in different ways like watching korean dramas and films listening to korean music and we use our go-to app for language learning rosetta stone which we've also talked about previously in our sister q a video and since our mom loves learning languages as well she's been hooked on rosetta stone too which she's been using to practice Is her French and German. o wow, oh, huh? y u i s l v e What? French w s t e The best thing about Rosetta Stone is that you can use it whenever and wherever. Lessons are as short as 10 minutes, so you can learn in between meetings, classes, or your commutes. Another great thing about Rosetta Stone is it pairs pictures with audio from native speakers, which makes the learning experience very engaging and helps you learn the language so much faster. Der Mann fährt i i o e n f f a r e n i e e f a n t n if you didn't catch the nuance of inflection or tone you can just click and repeat the phrase over and over again until you get it ils habitent dans une maison ils habitent dans une maison ils habitent dans une maison Don't, don't, And Rosetta Stone helps you learn the proper native pronunciation so that you can nail the accent every time. I u e my glasses when I use t r i v e r e l s s e s w h n I use the d i r I'm a o I'm a girl. I'm a m a n I'm a m 발음도 가르쳐주고 문법도 가르쳐주고 단어도 많이 가르쳐주니까 이게 실력이 팍팍 는것 같아 It brings us so much joy to be able to use Rosetta Stone with our mom who taught us how to speak and unlocked our love for language learning So with Mother's Day right around the corner why not treat your mom to a lifetime of language learning too? If you check out the link in my description box down below through May 14th, you can save 50% off on unlimited languages for life We'll see you guys tomorrow tomorrow for the birthday surprise, y e 하나만 있는 너무 너무 예쁜 놀고 싶다. <웃음> 야, 아까부터 어떻게 먹지? 엄마, 엄마 생일, 생일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우리 오,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다.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어. 생일날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웃음> <I'm 웃음> 오늘 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줘서 너무 너무 좋아요. <웃음> 맛도 기대가 되네요. 에밀리가 자르네. 한 바. 우와. 오 됐다. 미 아초콜렛 아, 부분이 해나. 제일 딱딱해. 초콜렛 부분만 와, 와우리 해냈다. 힘이 좋힘좋다 아는 일었습니다. 너무 재밌다 근데. 우와. 우와. <웃음> <웃음> 꽃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엄마 첫바이 응아봐야지 음.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아이스크림 케이크다 음. 성공이다 음. <웃음> 처음 만들어보는 케이크인데 음. 음.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음. 음. 살아있네 맛들려 살아있네 살아있네 너무 맛있다 <웃음> <다> 묻은... <웃음> 너무 었어다묻 너무 맛있어서 혼자 응. 다 묻은 것 맛있게 먹은 티가 나네 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엄마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먹을까? 음, <웃음> 뭔지 맞춰볼 수 있어? 음. <웃음> 일단은 짜잔! 음. 이렇게 아우 빼면 아. 읽어봐 사랑하는 우리 예쁜 엄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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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 감고 선택을 해야 돼. 아 엄마가 진짜, 엄마가 선택한 대로 오늘. 결정이 되는 거야. 아우. 카드 이렇게 생겼어. 이건 빈 음. 카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을 건데 엄마 눈 감고 그냥 선택해야 돼. 눈 감고 위눈 감고 아래 위 아래 잠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웃음> 이제 내가 카드를 앞에 놔둘게. 이제 잡아봐. 어 뭐가 도돌 도돌한 거였네. 아니 아닌가? 밑에꺼 이제 어? 카드 봐봐 어? <웃음> 또 카페 애견 카페 아 <웃음> 여기를 간다고? <웃음> 어? <웃음> 여기에 음. 어떤 거같아뭐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지뭐 <웃음> 다른 선택 볼래? 어 다른 <웃음> <웃음> 케이크 카페 씨네 어. 두개다 좋다 근데 음. 엄마 선택이 좋아? 케이크 어... 엄마가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일단 강아지 카페 가보자 근데 이게 첫 세트야 <웃음> 많이 있어 음... <웃음> 응, 이제, 일단 가보자 우리 이제 가보자 <웃음> 가봅시다. 보여주세요 <와> <웃음> <웃음> <웃음> 방금 버스 탔어요 너무 예쁘다. 안녕, <웃음> 엄마. 너무 예뻐. <웃음> 저희가 애견 카페에 갔는데, 이 애견 카페는 엄청 큰 강아지들이 많아 엄마의 반응이 너무 기대돼요. <웃음> 구멍 먼저 들어가큰게들는데 엄청 큰게 들어왔네 <웃음> 준비됐어요? 들어갑니다 엄마 <웃음> 진짜 좋아해. 한다. 안녕. 아. 너무 시끄러. 엄마 차돌 엄다 두피 마사지. <웃음> 두피 마사지 요즘에. <웃음>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지금 애들 낮잠 시간이라서 괜찮다. 같은 침 좋아한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네쟤 카드를 선택할 거예요. 음. 이제 맞춰봐. 음? 지금은 이제 위 내가. 어디 가? 어, 올리브 아 올리브영. 어. 이건 <웃음> 또 뭐예요? 올리브영 가서. 어. 엄마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 아. 땡큐 올리브영. 다른 거는 짜잔 아, 빈티지 어. 쇼핑. <웃음> 엄마는 어떤 게 좋아? 엄마는 올리브영이 낫다. <웃음> <맞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올리브영으로 갈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막 듣겠네. 무슨 소리인 싶으겠다. 뭐개 소리지. 이뭔개 소리야? 이 <웃음> 장미가 예뻐 엄마는? 아 진짜네 음. 물방울이 있네. 음 내리지 음, 좋다. 음. 담아볼까요? <웃음> 담아보세요. 냄새 좋다. 좋다. 오, 냄새 좋다. 음. 음, 좋다 이거. 와, 이거 원플러스 원인데. 괜찮다. 백약젤리를 사실 거예요. 아, 안녕는데 음, 맛있다. 음. 저희 올리브영에서 스킨케어랑 화장품 엄청 많이 샀어요. 저희 엄마 선물 가방이 엄청 커요. 음, 이 워낙에 맛있다. 와,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거기서 이렇게 네일을 붙여줬는데, 다른 거는 없어가지고 이걸 매칭하려고 샀어요. 색깔이 잘 맞는 예쁘다 와, 예쁘다. 와. <웃음> 너무 잘 맞다. 와. <웃음> 아, 예쁘다. 와. <웃음> 정말 느낌대로. 이게 위에 뭐? 위에 갈게요. 뭔데? 봐봐 레스토랑목레스랑 그거 한 다르고 막. 이단잊자뭐이런일이했나 와, 이름이 진짜 뭐, 뭐, 뭐, 극까극이지 극가극이다 진짜 어떻게 이런냐? <웃음> 이했으면 <이런게 웃음> <진짜> 웃겼겠다 아, <웃음> 아, 그러으니까이생의 <웃음> 선택이라니까. 이제 아. 바꾸지도못하는아 아. 바꾸고 싶나, 엄마는. 아니, 아니. 재밌지? 아, 여기서도 하니까 <웃음> 그러면 저희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웃음>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름이 점점점점점점점점무점데 엄마 멋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피날레는? 아직은 모르지 피날레지 <웃음> 모르지 그건 어떻게 하지? 이제 마있 <맛있을까>? 못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완전 있다이다 <웃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음. 예약을 안 했는데 원래 그냥 오면 이렇게 손님을 안 받아주는데 음. 저희가 그래도 운 좋게 도착하자마자 받아주셔서 너무 맛있게 음. 식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맛있게 <웃음> 특별하면서 그죠? <그치? 진짜 웃음> 생각을 <웃음> 엄청 깊게, 깊게 하고 이렇게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어. 이제 다음 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웃음> 또 있어요. 네. 또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요. <웃음> 네. 선택해보세요 <웃음> 오늘은 이를... 뭘까? 응. 이건데? 아 사진부스. 사진부스. 와잘 선택했네. 엄마 다른 거 볼래? 진짜. 멋있? 다른 거 뭔지? <웃음> <웃음> 노래방. 와 이거도 재밌었겠다. 노래방 아. 재밌었겠다. 응. 엄마 응, 네. 피곤하다고 하니까. 엄마 피곤하니까 간단한 거. 간는 응. 하고 집에 가는 건 거. 응. 두개다 할까? 아. 마지막이니까 엄마 가 좋아하는 큐피드 그거만 부르면 되겠다 큐모드는거같 아, <웃음> 엄마 좋아하는 발라드 엄마 좋아하는 블랙씨가 마지막이니까 그게 나될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엄마 리액션 보니까 엄마가 아쉬워하는 거 같네 어, 아니 이거는 진짜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맞다. 코인드래방 그래. 그래.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맞다. 좀 가보자. 가보자. <웃음> 그렇안나 오늘 오늘은 오늘은 마판에 두기다 할수 있는 점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가 노래방도 갈 거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나요 엄마는? 그러게. 엄마 생각하고 있는 어. 곡이 있나요? 가서 책 보고 <웃음> 선택하겠습니다 책 보고? 책은 어. 책 올, 올드스쿨이다 요즘은 책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어. 곡 친다 아침고 쳐가지고. 되구나. 뭐 김범수 어. 노래 하려면 김범수 치고 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카드로 운명을 맡기니까 어, <웃음> 재밌어 어. 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게임, 게임 같아 배도박도 못하잖아 고른대로 해야되니까 저희 방금 신촌에 도착했어요 같은데? 이거랑 매칭하게 반드 똑같아 맞아요. 아, 귀엽다 귀엽지? 이 항상 쌍둥이 컨셉이에요 화장 좀 수정을 할게요 에밀리 신났네요 여기 항상 음악이 좋더라 나도 해줘 이제 사진 찍으러 갈게요 들어가자 일단 아, 연습을 까 어, 엄마 중간 하고 음, 예쁘다 이렇게. 어 귀엽다 예쁘다.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맞다 그러니까 뭐였는데? 기억 안나아꽃아 아, 꽃으로 아다 <목소리> 준비하자 준비. 첫 꽃을 <목소리> 이거 다음 거 곧지? 였지아 어, 토끼 토끼 <목소리> 그래서 마음껏 그냥 응, 그래. 이거 하자 자리만 을까어나는뭐할거아 꽃. 사진 살려 살려. 왜불 귀엽다. 제일 먼선택하자난첫 번째 사진 이 제일 좋아. 진짜 에밀리 포즈 잘했다. 저희 꽃집을 지나갔는데 꽃을 더 살라고 요 저희가 정말 예쁜 꽃을 오, 샀어요 <웃음>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 타임이에요 크기도 음. 되게 <웃음> 아 냄새 좋다 초콜릿 냄새 안드 초콜렛, 음 마우니 음. 음. 같아. 같아. <웃음> 애밀리 진짜 지금 힘들게 먹는다. <웃음> 아, 애밀리 왜 그렇게, 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애밀 귀여워, 새 같아 새, 아기 새 같아. <웃음> 완전 크리미한데? 음. 아니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음. 내가 길 잘못, 잘못 갈, 갈 때마다 난, 음. 우린 꽃을 샀어 잘못 음, <웃음> 갈, 갈 때마다 꽃집이 있네 그러면 아. 음. 와. <웃음> 의미 깊다 <웃음> 에밀이가 좋은 꽃길만 음. 걷게 한다 음. 음. 잘못된 걷게 길이 한. 아니고 꽃길 이다다 <웃음> 음. <웃음> 먹었습니다 <웃음> <목 <expect> <목 <peso> 와, 지민이다시작합 i 다 I a so l o n e l a a n t more, more, more t h i s my god. c s 그럼 <라> <라> 엄마 솔로다. <라> 엄 <엄마> 솔로. <라> 엄마 이거 <엄마, 라> <인물> 안 와. 아시 따로 부르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선택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보세요 택시 <웃음> 택시 타고 집에 갑니다 다른 <웃음> 다른 <거 볼래>? 대중교통 <웃음> 우와. 대중교통 엄마잘 맞네. 어. 엄마 선택 진짜 잘했어. <웃음> 저희 오늘 운 좋게도 엄마가 택시를 뽑아서 그러니까. <웃음> 택시 타고 집에 가네요. 택시 타고 집에 가네요. 엄마 사랑해. 나도. 아. <웃음> <웃음>